기존의 양형 기준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라고 해서 양형 기준을 한번 수정했지 않습니까? 성범죄 관련돼서 현재 이 법률 시장에는 반성문 대필 서비스 합의에 관련된 컨설팅 이런 것들이 인터넷 조금만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성문을 받아보신다든지 뭐 합의문을 받아본다든지 하는 것만으로는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응해서 법원이 피해자가 진정으로 처벌을 불어나는구나 가해자가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구나 확인할 수 있는 절차나 수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존의 양형 기준 양형 인자들에 대한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라고 해서 어 양형위원장님 노력하셔서 올해 양형기준을 한번 수정했지 않습니까? 성범죄 관련돼서 내용을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처벌 불원 의사 같은 경우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해서 판단해라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느냐가해자가이 부분도 자발적인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좀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라고 정의 규정을 하셨어요 예, 기존보다는 좀더 세밀하게 살펴라 이런 뜻이 되겠죠? 예. 그런데 현재 이 법률시장에는 뭐 반성문 대필 서비스 합의에 관련된 컨설팅 이런 것들이 인터넷 조금만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성문을 받아 보신다든지 뭐 합의문을 받아 본다든지 하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처벌 불원 의사가 표시됐다거나 또 진지한 반성을 했다거나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응해서 법원이 피해자가 진정으로 처벌 을불원 하는구나 가해자가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구나 확인할 수 있는 절차나 수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으로 최근에 좀 얘기되고 있는 게그 양형조사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양형조사관을 통해서 가해자나 피해자의 주변 사정이라든지 처벌 불원 의사가 진정하게 이루어진 것니다 이런 것들을 좀 조사해서 법관에게 제대로 좀 보고를 하고 그 내용이 공판정에서 검사와 피고인 사이의 다툼을 통해서 검증되고 이런 과정을 좀 거치면 양형이 보다 적절하고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의원님 말씀과 문제의식이 아주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정밀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양형조사, 관에 의한 양형조사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양형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국 사례들에서는 양형조사관이 거의 사실심리 못지않게 양형조사 심리를 철... 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쪽으로 점점 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제가 봤더니 이제 해가 갈수록 처리하는 사건 건수는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아직 법제화가 안돼 있다 보니까 인원을 충분히 확보한다든지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향후에 입법 과정에 국회가 나설 때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